가만히 있으면 주변에서 대시도 많이 들어오고 또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대시를 하면 그 사람과 잘 엮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사귀고 나면 금방 차이거나 금방 헤어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6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게 자기 감정을 막 표출하죠 그래서 상대방도 기쁘긴 한데 안 좋을 때는요 세상 고민을 자기 혼자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날 때마다 오늘 상태가 어떤지 이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게 돼서 연애하는 기쁜 감정보다는 상대방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죠 두번째는 항상 어떻게 서든지 같이 있으려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연인이 되면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연인이기 이전에 두 사람은 각각의 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스케줄들이 있을 거고 생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생활들을 희생시키면서 나와 같이 있어야만 해 이런 느낌을 자꾸 주면 상대방은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상대방은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되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금방 상대방이 지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내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자존감이 좀 약한 분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내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매력이 떨어질 거고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다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려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이 못 믿어 온 거죠.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칠 수 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스킨십에 집착하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틈만 나면 스킨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애 초기에는 스킨십을 하려는 상대방의 의도가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점 집착형으로 가게 되면 공공장소에서도 너무 진하게 스킨십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요. 남들이 눈살을 찌푸려 할 만한 그런 스킨십인지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그런 스킨십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는요, 은밀한 스킨십 이후의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한 네 번째 성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번째의 경우는 스킨십이 애정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조금 과하다라는 경우라면 이 다섯 번째의 경우는 은밀한 스킨십 자체가 목적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만나면 꼭 모텔에 가는 것을 종착점으로 둔다든가 데이트를 할 경우에도 1박 2일의 데이트 코스를 자꾸 준비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될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몸을 사랑하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워지겠죠. 그러던 중에 그 은밀한 스킨십 이후에 아,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은밀한 스킨십 이전에는 정말 다정하고 포근했던 사람인데 이후에는 뭔가 냉정하고 차갑고 곧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아, 확실히 내 몸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 혹은 만나기만 하면 기빨리는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 이거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룰인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때지 이야기만 하고요 지 속상한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고 상대방인 나는 늘 들어줘야만 하는 그래서 만나면 기 빠지는 느낌이 쭉쭉쭉 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요 또 특정 상황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사태를 파악해요 같은 상황을 두고 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 늘 긍정적인 것만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입사시험을 준비했다가 떨어졌어요 시험이 끝나서 너무 행복하다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만 할까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내 상대방을 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죠.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대단하겠네요. 사귀기 전에는 매력이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 금방 차이는 사람, 금방 이별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면 빨리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